제가 쓰리씨 사랑합니다. 야. 오늘도 쓰리씨에 바르고 왔어요. 쓰리씨 뭐 김씨 박씨 이씨 이런 건가요? 쓰리씨? 이 <웃음> <웃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웃음> 저 그냥 때렸어. <웃음> 저 같은 경우에는 입생로랑만 압니다. 선물을 해준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왜냐면 너무 몰라가지고 괜히 뭐 색이나 이런 거안 맞은 거 주면 은 집만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자 립스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아, 남성분들이 이제 선물할 때 진짜 아. 딱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좀 공부하는 영상이네요. 오 좋습니다.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아, 페리페라! 페리페라 유명하죠? 야 진짜 벌써 처음이에요 어, 진짜요? 색조 브랜드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예요 약간 로드샵 브랜드? 되게 저렴하게 나오면서 색깔이 되게 고급지게 잘 나와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은 브랜드예요 어, 제가 아는 여성분들 페리페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페리페라가 보통 얼마하죠? 거의 다 만원이 안 돼요 만 원... 한 7, 8천원 거의 8, 9천원 이렇게 돼요 어짜다 가성비가 정말 좋네 네 저는. 지속력도 매우 뛰어난 편 진짜 로드샵 브랜드들의 립스틱들이 너무 잘 나와서 저 친구들이랑 좋은 5만원짜리 립스틱 페리페라 다섯 개 사는 게 나을지도 몰라 라는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퀄리티가 좋게 잘 나와서 어, 약간 국밥 브랜드네요. 어. 국밥 약간 그런 <웃음> 그런 느낌이라고 봐줄 <웃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옆에 있는 거네 맞춰봐요. 미샤 아리따움 페리페라랑 동급이요. 너무 많은 에뛰드하우스 좋은다 방금 좀 멋있었어. 아, 에뛰드 좋지. 에뛰드가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네.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고 이제 중학생들 어. 에뛰드 자체가 핑크 핑크하고 소녀 손흥 소녀한 마케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대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 저분 분이 뭐라고 인사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헉? 아 그래요. 어, 그럼 거기 가면 그 핑크 세상이에요. 그 진짜 공주가 된것 같은 남자가 어, 들어가도 안녕하세요. 공주님이래요. 진짜 중학생 2학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중 3도 안 봐요. 중2 내가 사서 쓰는 건 상관없지만 선물할 때는 정말 중... 까지그 이후부터는 이런 거선물하던좀 기분이 좀 그렇다 애매하다 조금 몇천원더 써서 그 위에 브랜드를 추천드린다 로... 로크렌? 로우시안? 로세안? 아세요? 음, 엄청 유명한 브랜드는 아닌데 들어는 본것 같아요 진짜 번들번들거려요 지속력 개떨어져요 근데 좀 연한 투명색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아요 또 약간 립글로즈 같은 느낌이랄까? 3C! 제가 3C 사랑합니다 오늘도 3C에 바르고 왔어요 3C 뭐 김씨, 박씨, 이씨 이런 건가요? 3C? <웃음>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의류 쇼핑몰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런지 음. 엄청 약간 트렌디한 느낌도 나고 패키지도 되게 예쁘고 사진도 되게 잘 찍고 되게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화보들이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저 삼각형이 그냥 시그니처 로고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것 같아요, 그래도. 본것 같다. 저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저거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얼마 음. 정도예요? 한 2만 안 될걸요? 음, 어머님? 괜찮네? 응. 음. 클리오! 저거는 많이 본것 같아요, 저도. 저도 이거 많이 본것 같아요. 클리오도 진짜 유명하죠. 클리오는 진짜 많이 봤어요, 화장품으로. 네. 클리오는 이제 피부 제품이 유명하죠. 뭐라 그러지? 팩트라 그러나? 쿠션? 오, 쿠션 유명해요. 네, 클리오 오. 쿠션을 많이 봤던 것 같아. 요 굳이 비교하자면 클리오랑 페리페라는 같은 회사지만 페리페라는 약간 조금 더 뽀짝뽀짝한 그런 느낌이고요. 음. 클리오는 조금 더 세련되고 그런 좀 깔끔한 패키지예요. 맞아, 세련됐던 네.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건 뭘까요? 스타일란더랑 클리오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 아 사이? 로레알, 메이블린, 네이처 리퍼블릭, 아 에스쁘아, 라네즈, 홀리카 홀리카, 투쿨포스쿨. 정답! 스크로브락은 알아요. 잭블랙 주연이었죠아 그래요? 네. <웃음> 저 문자 일것 같아요. 매장 가면 사람 머리하고 머리카락하고 막손 이렇게 하고 발 있고 막 이러던데. 아또더 많이 쓰더라. 투쿨포스쿨은 쉐딩이 유명합니다. 스쿨 스크롤, 쉐딩? 아예 모르겠어요? 네. 뭐, 스쿨이야요 스쿨? 립스틱 유명해요. 저도 저거 있어요. 딱 깔끔하고 저기도 색조 되게 잘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음, 한 30초 뒤에 까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리고 메이크업포에버 픽서가 유명하죠. 파우더 메이크업포에벌 되게 좋아요. 립 크레용 유명하죠. 크레용 같은 거. 아. 립스틱보다 약간 크레용이 더 유명해요. 그리고 여기는 발색력이 너무 좋아서 일단 유명합니다. 뭔가 제 느낌상 뷰티 브랜드들 중에 좀 힙한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면세점에서 일했었잖아요. 네. <웃음> 입장으로는 바로 앞에 있었어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매니저분이랑 좀 수다 좀 떨었어요 음 그렇게밖에 기억을 못 해요 아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중간이라 생각해요 명품과 로드샵의 사이 선물로는 메이크업 후에버 위로부터 저는 그래도 좀 상대방의 성의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선물하기에 마지노선 에스티로더 저 알아요 에스티로더 하면서 뽀록뽀록륵간거 많이 하잖아요 네. 갈색병 스킨케어가 음 유명합니다 갈색병 앰플 진짜 비싸요 앰플인데 선호하진 않아요 아 에스티로더는 뭔가 파운데이션이 엄청 유명해가지고 립스틱 같은 거는 많이 쓰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스트로더가 한 20, 30대 분들이 많이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세대보다는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스 저 나스는 알아요 이거 메이크업 시작하면 항상 있던데 나스 좋아요 쓰시는 거본것 거 같아요 저 나스 팩트 씁니다 화성이 아니고 나스? 마스가 화성이고? 나스는 모르겠어요? <웃음> 뭐, 날로 먹는다라는 건가요? 뭐. 에, 전에요 <웃음> <웃음> 오늘의 너예요? 귀가 굉장히 빨개졌어요 저 진짜 화장품 관심이 없어요 저 <웃음> 그냥 집에 있는 거남 맞는 거 쓰는데? 저 그래서 막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쓸 때도 있어요. 아, 노. 노. 노. 유아, 유아 인플루언서 앤 리플 패널. 나스 색조 끝판왕입니다. 진짜 다 예뻐요. 시크하게 딱 검정 색깔 매트 디자인으로 립스틱 같은 게 나오거든요. 되게 시크한 느낌이고 가을, 겨울에 잘 어울리는 색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비 브라운. 아. 바비 브라운이면 머리바이죠 아, 하도 싫어. <웃음> 바비 브라운 립스틱 써봤어요? 써봤었겠어요? <웃음> 바비 브라운이 사람 이름인 거 알아요? 저 보시면 알겠, 알겠지만 그 금속 완전 저게 되게 예뻐요 그리고 묵직합니다 바비 브라운도 되게 선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퀄리티 되게 있어 보이고 아, 남성분들도 바비 브라운 립밤 많이 쓰세요 40, 컬러 립밤 나.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되게 가볍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많이 봤어요 그다음은 맞춰봅시다 맥이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맥 정답. 맥은 립스틱으로 진짜 유명합니다 가격 얼마 정도 해요? 이거 맥? 4만 원? 4만 5천 원? 네한 3만 8천 원 정도예요. 맥이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들 립스틱 중에 거의 가장 저렴하다고 할수 있어요. 저렴한데 인기가 진짜 많죠. 진짜 맥그 매장 들어가면 진짜 한 50개 있는 거 알죠? 립스틱 네. 없는 색깔이 없어요. 흰색끼보라색끼고제 기준으로 립스틱으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어, 맥정도 선물하는 건 괜찮아요? 어, 너무 좋죠 아, 근데 어제도 맥 선물받았어요 딱 이제 나스, 맥, 바비브라운 선물해주면 좋아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 근데 남성분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이만한 게왜 거의 4만원이 가깝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딱 선물해주기 좋은 계급 자그 다음 올라오는요 랑콤이 있어요 어저 랑콤 립스틱 있어요 저 랑콤에서 일이봤습니다 대박 사건. 랑콤 선크림 진짜 유명해요 진짜 비싸요 근데 거의 10만 원대에 가요 그래서 <웃음> 엄마가 아껴 쓰라 했구나 약간 바비브라운 느낌이에요 촉촉하고 광택나는 립스틱들이 많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띡 하면은 톡 하고 튀어올라요 약간 스위치 버튼처럼 그럼 다시 톡 하고 넣어야 돼요 아 이렇게? 손에 담 묻잖아요 그러면? 아니 뒤집어서 아 <웃음> 죄송합니다 네. 화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주문에 쓰는 사람 있어요? 한 아. 명도 못 봤어요 나이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외마니가 생선 물두개 줬는데 색깔이 안 맞아서 집에서 버렸어요. 왠지 알아요? <웃음> 입생로랑에서 립할 때 그걸 배웠었어요. 나이가 좀 드신 어머님들은 좋아하는 색깔이 자주색깔. 그래서 아마 마음에 들어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 뭘까요? 톰포드? 입생로랑? 디올? 사내? 아, 구찌? 구찌에서 립스틱이 나와? 구찌 립스틱은 처음 봤어요. 거의 모든 명품 브랜드가 만들던데? 구찌 립스틱은 얼마 정도 하나요? 더? 5만 원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막 죽도록 비싸진 않네요? 네! 뭐 음. 뷰티 제품들은 솔직히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아 그래요? 써봤어? 나? 아니요. <웃음> 먹어봤냐고 <웃음> 다음은 돌체인 가바나인데요. 소금 브랜드 아니에요? 저 향수밖에 몰라요. 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드는 지 몰랐네? 돌체인 가바나 알죠? 패션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 돌체인 가바나가 엄청 화려한 느낌이잖아요. 패키지 같은 것도 좀 화려한 느낌이에요. 음, 근데 립싱만 봐도 완전 금색이에요. 어, 공주공주하고 화려한 느낌이 듭니다. 어. 조주 알마니! 아, 알마니가 뭐예요? 아. 떡볶이에 계란 받으면 매트하게 생겼어요 네 맞아요 모든 브랜드에 촉촉한 라인이 있고 매트 라인이 있는데 좀더 유명한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조르지 아르마니는 매트 라인이 조금 더 유명한 느낌이에요 여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진짜 백으로 다 넘기고 딱립딱 딱 강조되게 언니들 제품인가 보네 없어않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레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기서는 그다음은 크리스찬 디올인데요 크리스찬 어... 디올도 만들잖아요 디올은 립글로즈 유명하죠? 이게 그 디올인가요? 네, 크리스찬 디올 근데 되게 고품스러워요 저는 이런 거에도 좀 차이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케이스가 되게 예쁘잖아요 여기부터 아무래도 5만 원 넘어가기 때문에 뭐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뭘까요? 생로랑이네요 생로랑은 진짜 많이 쓰지 않아요? 이 정도 라인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틴트가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그 로고랑 느낌은 아는 것 같아요 되게 고급지게 생겼네요? 한 5만원 하나요? 4, 5만원 했던 것 같아요, 4, 5만원 자, 스왈로브스키 이거 많이 봤어요 스왈로브스키에서 립스틱을...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보따다 싶으면 막 갑자기 반짝반짝한 립스틱 나와가지고 저거는 립스틱 케이스에 다서럽스키예요 그래서 비싸요. 저 케이스가 진짜 반짝거리고 다그 보석으로 박혀져 있어가지고. 야 칠만 하지 않나? 이거 칠만 하 와, 비싸다. 근데 이런 건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내가 사긴 좀 그렇지만 선물 받으면 진짜 땡큐인. 저는 별로 안땡큐해요 저걸 립스틱을 사줄 바에 조금 더 모아서 주얼리 쪽을 가는 게 낫지 않나. 케이스에 굳이? 이건 뭘까요?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샤넬입니다. 정답. 정답! 와 정답! 샤넬입니다. 와... 많이 쓰는 거 봤어요. 네, 샤넬 많이 쓰죠. 좋은지 모르겠던데? 제가 약간 글로시한 타입도 그런가 겁내 제본 지 맛은 어때요? 씹어먹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뽀뽀하면막 느껴진다 이거. 샤넬 바르고 뽀뽀해본 적 없어요 샤넬 립스틱은 얼마 정도 하나요?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대체적으로? 네! 립스틱이 다 그냥 정말 몇천원 차이에요 몇천원 그리고 아, 소모품이잖아요 근데 음. 얼마나 쓰지 립스틱 하나? 뭐 얼마나 자주 쓰냐에 따라 다르겠죠? 주로 여성분들이 정말 한 가지만 주구장창 바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오래 쓰겠구나? 어, 더 오래 쓰긴 해요 아 그럼 선물 받으면 좋긴 하겠다 음. 어떤 날 이거 쓰고 저런 거 맞아, 쓰고 하면 기분 표현하기 좋아서 다음은 발렌티노인데요 처음 봤어요 저도 발렌티노에서 립스틱이 나온 줄 몰랐어요 정렬이 느껴져요 뭔가 저 남자의 입술을 잡아먹을 수 수 있다. 시뻘건 피를 묻힌 늑대의 입술 그런 느낌이 드네요. 패션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퀄리티가 진짜 좋을까 아니면 너무 이름값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음. 어, 근데 그러면 은 오히려 음. 남들이 안 쓰면 좀 선물해 주기 좋지 않나요 딱? 어 근데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런 거내돈 주고 사기는 아까울 정도의 립스틱 라인인데 선물 받으면 진짜 멋떨지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가방에. 서렇 그렇죠. <웃음> 이렇게 바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그 다음에 저거는 인생 처음 보거든요 사실. 이거 봐요 루거틴. 루거틴? 루거틴? 루부탱? 아 맞아요. 루부탱. 루부탱. 저게 진짜 비싼 립스틱으로 유명해요. 들어봤지만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생긴 게 약간 향수같이 생겼어요. 그니까. 그 여왕이 대관식할 때 왕관을 넘겨주듯이 왕관이 있네요. 얼마에요? 저건 좀 비싸게 생기긴 했다. 진짜 한 7, 8만원? 에이 설마 10만원을 넘기나. 13만원. 아니야 내가 보다 훨씬 비싸. 17만원? 아, 정답. <웃음> 16만 원 정도. 16만 원. 16만 원. 왜 비싼 거야? 저거 다그 진짜 금이야? 이런 거 발리면 어떤 느낌일까? 입술이 뭔가 어떻게 되나? 그 로타이은 남자 구두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저거 목걸이로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박. 근데 개인적으로 저거를 굳이 선물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약간 부담을 느낄 것 같아. 음. 17만 원으로 다른 걸 사는, 사주는 게 좋지 않나. 음. 네, 다음 해보죠. 자, 원티어입니다. 최상위 포식자가 보죠 당연히 이건 에르메스겠죠? 와 되게 독특하게 생겼네요. 에르메스는 저도 많이 들어봤죠. 에르메스는 애초에 유명한 브랜드 아닌가요? 10만 원? 아... 와, 비싸다. 선넘네 근데 브랜드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 사실. 전 네. 에르메스 쓰는 주변 분들도 없고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에르메스를 선물 받으면 어때요? 립스틱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라도 에르메스 사주게 이런 느낌? 뭐 이런 걸 사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음, 남자친구가 선물해주면 어떤 걸 받는 음, 게 좋아요? 샤넬. 샤넬, 네, 그럴 샤넬. 것 같았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난 내가 여기서 선물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는 거. 아까 말했듯이 나스, 맥, 바비 브라운. 진. 진짜 괜찮고 어 이걸 나한테 준다고 했던 게 아르마니 입생로랑 샤넬인 것 같아. 저는 만약 리플 누나들을 선물해준다면 디올이나 구찌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립스틱 아닌가 응. 선물해주기. 응. 어차피 저렴한 가게들은 다들,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고 선물용은 아마 한맥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자, 이렇게 여자 립스틱 계급도를 봤는데요. 제가 정말 무지합니다. 불도 씨는 어때요? 저도 무지하죠. 오늘 제가 거의 강연을 해드린 것 같은데 공부가 많이 되셨는지 아, 근데 진짜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좀 정리가 돼가지고 오. 나중에 만약에 립스틱을 선물할 것 같으면 진짜 이 영상 한번더 보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진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성분들도 음. 많이 보시니까 진짜 여성분들한테 선물할 때 진짜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저희도 많이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잊지 말아요,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네, 또할 거예요. 네. 네. 자, 여자 립스틱 계급도 알아보기 개. 실패. <웃음> 다른 커플들. 사리사리 뭐.. 립스틱만 잘 바르고 하면 되지. 그쵸. 근데 립스틱 안 챙겨왔잖아요. 맞아요. 아.. <웃음> <웃음>